네 오늘은 스노보딩 왁스를 할겁니다 초보다도 스노보드 왁싱을 할수 있는지 안할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되게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찍은 줄 알고 포토모드로 모드, 포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자면 아, 지금 왁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이제 베이스 클리너로 클린을 해주고요, 베이스를 클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마르면 그 위에다가 이제 제가 오늘 쓴 왁스입니다. 이 Zoom Racing 왁스는 어 온도가 영도에서 30도 마이너스 30도까지 어 다리미를 가지고 이제 다려 줍니다 고드를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되게 아주 픽하게 왁스질을 했고요 네. 지금 두번 썼는데 이정도면 제가 좀 힘을 주고 써가지고 좀 오늘은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스크래핑하는 부분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굽거든요 지금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스크래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부분인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야, 묻혔던 왁싱을 이제 스크래핑, 스크래핑을 해주는 겁니다. 이쪽이 노즈고 이쪽이 테일인데. 노즈부터 트레일까지 한 방향으로 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왁스가 다오픈될 때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앞부분을 이렇게 놓고 맡기시는 것도 나쁜 생각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이것도 저도 맨 처음에 작년에 맡겼어요. 맡기다가 아, 아니 좀 스노보디 근데, 왁싱을 해, 해야 되지 않나? 내 보드를. 그러면서 좀, 이 녀석이랑 좀 가까이 지내봐야 되지 않나. 저도 지금 이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라서. 오늘은 이제, 영상의 의미가,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방에서나, 마루나 이런 데서 하지 마세요. 만약에 같이 사시는 분이 있으면 엄청나게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되게 끈적끈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로 씻어내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그 말하면 좀 이렇게 뭐아 베란다도 안 되겠네요 좀 가라지나 이런 오픈 공간 대충 끝났거든요 이제 그 다음 무엇일까요 그 다음 부분은 이거 보이시죠? 저는 이 스테이치 꺼, 어, 아마존에서, 어, 10불인가 15불에 구입한 것 같아요. 이, 브러쉬 같은 거로, 이제 마지막 단계, 살짝 없는 것들을, 네. 집에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문제이신 경우는 로컬 스노보딩샵이나 보딩샵에 가셔서 어 맡기셔도 그분들이 뭐 어느 부분도 이렇게 좀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 저는 좀 이렇게 집에서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좀 호기심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괜히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은 저는 호기심도 있어서, 네,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 하고 청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뭐, 그냥 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 봤을 때. 지금 딱 괜찮고, 이제 보드를 타러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왁싱 하는 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